울진군은 지난 10일 맞춤형 농업 신기술보급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하고 신기술과제 발굴을 위하여 2022년 울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가졌습니다. 울진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관련기관과 농업인단체 등 산학협의체를 통해 신기술농업기술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업소득향상과 지역맞춤형 특화장목 육성 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, 조생종 병이모작 시범과 과수생산 안정화 생력재배 시범, 양념채소 국내 육성품종 보급 시범 사업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에 대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심의의결을 확정하였습니다. 황증호 울진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에 확정된 사업들은 2월 중순부터 사업 추진 요령 및 보조금 집행 관련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 단계에 따른 중간평가 및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농업 신기술이 영농 현장에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.